뿌리는 우리 뭐 거름을 많이 놓고 요거 비료를 이번에 그 비료. 네. 예. 농민이 농민이 만든 그 비료. 예. 예. 에셈팜. 예, 에셈팜 쓴 거예요. 에셈팜 이게... 쓴 거예요? 예. 아. 이러니까 지금 2 0분처럼두제를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감자 심으려고 아. 요거 보고 좋으니까 이제 막 감자를 더 심으려고 이제 그렇게 글 쓰는 거죠 지금. 아이 차니까 이 차? 네, 예이차 맞네요. 뛰어. 예. S M 파문 실은 예. 네. 25톤 트럭이 지금 막 달려고 있습니다. 이야. <웃음> 반갑습니다. 예, 네, 야. 제 오늘 오자마자 바로 이제 감자밭에 살포 하는 겁니다. 이제. 백평이몇톤넣을 지금 감자밭은 백 평에 두개 정도. 두번째 추비 요것도 공동구매를 하셔야 되고 하시려면 한국농수원TV의 밴드에 가입하신 후에 거기 필요한 양을 남겨주시고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모아서 그, 그 필요한 양만큼 생산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행사를 또 해야 되겠죠? 경남 창녕에 지금 마늘 밭에 왔는데요 마늘 좀 보시죠 마늘 야이 뿌리가 장난이 아니다 뿌리가 그리고 대 굵기도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좋은 뿌리와 대를 갖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에센팜 생산한 첫비료가 이제 오늘 도착하는 날입니다. 아, <웃음> 여기 처음? 예, 네, 첫 출하. 예, 네, 첫 출하. 오늘 토요일인데 어, 그 영순농협에는 월요일날 이제 도착을 하고요. 월요일날 도착을 하면 소량 택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송이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 주말이데 주말이라서 어 이제 처음 동화영농에 대해 첫차가온 날입니다. 아, 이 차니까 2 차? 예, 이차 맞네요. 뛰어. <웃음> 에스파판은 네. 실은 네. 25톤 트럭이 지금 막 달리고 네. 있습니다 이야 <웃음> 반갑습니다 네, 이야. 오늘 토요일인데 에, 네, 오늘 토요일인데도 지금 날짜를 조금 급하게 찾으신 분들이 많아서 토요일 요일 다 근무하셔서 비료를 계속 생산해 주신다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20바이트 해서 24톤. 24톤? 예. 네. 우리는 지금 이게 평수가 많아서 지금 빨리 이제 뿌려가지고 다시 골져가고 바로 심으려고 저희는 심는 게딴데 지역보다 또, 우리는 90벌 덮었기 때문에 생산이 좀 빨리 나와요, 우리는. 네. 5월 한 12일 정도 캘려고 빨리 심으려고 그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뭐심을십니까 감자. 심을 감자. 감자 심 예, 네, 감자 심을 거. 겁니다. 지금 예. 지금 평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8만 평 정도 됩니다. 감자만요 예. 가이 비싼 편이 지금 들어오요 예. <웃음> 얼마 정도 들어요 <웃음> 이거 17,000원씩이니까. 네. 이 여기 지금 한 3,000 몇백만 네, 되죠? 4,000만 원가까이 됩니다. 마늘하고 양파 심은 거는 작강이 딴거한거 보다 좀난거 같아요 아딴거 예, 예. 그래서 감자도 네, 한번 예, 예. 네 합니다. 감자도 이걸로 해 보려고 아. 한번 그요 감자도 있어요. 잘 되면? 감자도 잘 되면 이제 뭐 다른 것도 뭐배추나뭐 심는 것도 다 이걸로 돌리려고 하고 아. 있습니다 밭에 뿌려네요 네, 바로 이제 오늘 오자마자 바로 이제 감자밭에 살걸 하는 겁니다, 이제. 음. 이거는 100평에 몇번 넣어야 돼? 지금 감자밭은 100평에 2개 정도 100평 계산하고 100평?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평에 4, 4개. 일부러 찐거죠 아 왜요 공기를 들어가서 너무 우짜르지 않게 지금 해놓느냐고 공기 들어가게 지금 찢어 놓은 겁니다 아 공기가 네. 들어가서 우짜르지않는거에 예, 네, 네. 네, 네. 아. 온도가 좀 약했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네네 네. 아. 그냥 한번에 벗기면은 이게 또 장애가 오거든 난 그래서 한번씩 찢어 줘야 돼 이야 엄청 속가 많네, 많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개면 여섯 어, 12개 아니야? 12개 12개 12, 13개 지금 몰랐지 예. 벌써 13개? 네 이야 네우그 네, 정도 뿌리면 은 어떻습니까? 좋은 거죠 지금 아 지금 간단한. 오늘이 1월 30일 예. 네. 1월 30일에 뽑은 마늘인데 벌써 구간이 형금되는 거같고 예. 네. 아니 뿌리가에뭘 하신 거예요? 뿌리는 우리 뭐 거름을 많이 놓고 요거 비료를 이번에 그 비료. 예. 농민이 농민이 만든 그 비료. 예. 예. 에스팜. 예, 에스팜 쓴 거예요. 에스팜 쓴 거예요? 예. 아. 이러니까 지금 2 0등처럼두배를더확 식어요. 그래서 이제 감자 심으려고 아. 요거 보고 아. 좋으니까 이제 막 감자를 더 심으려고 이제 그렇게 걸 쓰는 거지, 지금. 어, 제맛 제밥보다 말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웃음> 네. 여기가 남쪽이가 뭔가? 그렇지, 날씨 차이도 있고,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종 시기가 저희보다는 조금 앞에 또 심으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워낙 또 농사를 깔끔하게 잘 지으시고 노하하고 있으시니까, 잘키우신 기술이 또 있으시니까. 저희가 SM판 비료를 이렇게 만든 게, 어, 비분도 다른 비료보다 좀 많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산 자체가, 어, 질소는 코팅 요소와 같이 들어가서 처음에 먹을 수 있는 질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팅 요소들이 천천히 용출되면서 봄까지 계속 겨울에 수분만 있으면 그 계속 비분이 녹아서 나오 고요 그다음 뭐 인산 자체가 10이 들어가 있는데 인산에 그냥 고용성 인산이 아닌 수용성 인산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가리도 황산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계속 마늘 양파 많이 하신 자리라든지 이런데, 어, 미량 요소 성분이 부족한 그런 토질에, 어, 미량 요소 공급이 되고, 그 다음 또 요번에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갈슘까지 4%가 나가니까 들어가서 갈슘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더 탄탄해진 작물을 키울 수가 있겠죠. 쉬운 SM팜을 넣은 마늘 밭이고요. 네. 이쪽은 지금 안 넣고 비닐도 안 씌웠네요? 네네.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올해 겨울 날씨가 많이 추웠기 때문에 이중 비닐을 사용하고 을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 때 어, 완연성 비닐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먹을 게 계속 보충을 시켜주고 하니까 이제 겨울동안 성장 차이가 이만큼 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잎 우리 열두잎 <웃음> 열두잎하고 일곱잎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과 대학생? 유치원과 대학생 <웃음> 일반 복합비료를 사용했을 었때 지금까지 의 비분이 남아있지 않겠죠? 완연성 코팅비료를 사용하셔서 수분만 있으면 겨울에 온도 맞아서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먹을 게 계속 있으니까 성장은 계속 하겠죠? 그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이제 이렇게 나는 겁니다 농민을 위 만든 그비료가 지금 이제 출시가 됐고 자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비닐을 벗겨내고 아니면 이제 한 2월 설시고 한 2월 한 15일이나 한 20일 상간 정도가 되면 어 이제 봄비가 온다 하고 아니면 물을 관수해 줄수 있는데 는 이제. 부족한 양분 NK로 또 보충을 좀 시켜줄 수 있게끔 피비료랑 좀 같이 보내달라고 다 아, 너무 많이 전화 오시는데 네. 같이 할수 없어서 2월달,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2월달부터 시작해 주그또한번 공동구매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 야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두 번째 추비 요것도 공동구매를 하셔야 되고 하시려면 한국농수산TV의 밴드에 가입하신 후에 거기 필요한 양을 남겨주시고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모아서 그, 그 필요한 양만큼 생산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행사를 또 해야 되겠죠? <웃음> 어떻게 농사를 할수 있을까 몰라 <웃음> 네? 하루 종일 전화 받았냐고요 농사를 할까 몰라 네, 어쨌든 계속해서 농민들을 위한 이프로젝트가 계속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저희들이 두 번째 공동구매하는 영상을 올때 다시 한번 이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죠? 네. <웃음> 자 그러면 지금 받으셨던 sm 팜 우리 비료 잘 사용하시고 대한민국 농부들 정말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 t v 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Here we go.